힘들려요. 원래 흔들려야 되거든요. 그럴 때는 이걸 잡고 흔들리면 <웃음> 이, 흔들면 됩니다. 이게 직식는 방법인데 이거만큼 타인게 없어요. 흔들면 똑같은데요. 아니 달라요. <웃음> 이게 그리고 폭도 뭐 달라지잖아요. 이 하늘은 그냥 웬만하면은 좋은 거 사세요.